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오케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입니다 드디어 새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옥스윙이 뭐예요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옥스윙 뭐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깜짝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옥스윙 오, 내가 알고 있는 옥스윙 맞저 처음에 이병옥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내가 완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었네 근데 저도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 레슨 내용이 워낙 많아지니까 정체성을 잃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옥스윙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어제 이 시간에는 그쭉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말씀드렸지만 아,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레슨을 진행하는데 을 뭐든지 우리 밥을 먹으려고 해도 이렇게 좀 앉는 자세에 딱 자리, 자리 잡는게 먼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공 치는데 가장 중요한 셋업 공 치는데 우리 한번 자세 좀 한번 잡아 봅시다 뭐 자세 뭐뭐 뭐 있겠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옥스윙 셋업에 대해서 편하게 보시고 한번 또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옥스윙 채널은 여러분들께 영어 자막 그리고 한글 자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딱 터치하면 오른쪽 상단에 점 3개 있거든요. 거기 누르면 자막 선택할 수 있는 칸이 나오니까 거기서 뭐 한글 자막, 영어 자막 다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옥스윙 셋업입니다. 우리 한번 자세 좀 잡아봐요. 뭐 이제 이러한 이제 컨셉인데요. 옥스윙은 컨벤셔널 스윙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셋업과 백스윙이에요. 자 그럼 셋업. 셋업은 우리는 뭘 셋업이라고 하냐면 치기 직전의 모든 자세. 뭐 발을 넓힌다거나 공을 어디다 둔다거나 어깨를 어떻게 한다거나 눈을 깜빡거린다거나 이런 모든 자세를 셋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Ready, Set, Go 하잖아요. 그래서 셋은 정말 시작하기 그 직전 동작을 만드는 걸 셋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준비 동작 만드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 옥스윙은 공 어디다 둔다고 그랬어요? 옥스윙은 그냥 드라이버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코 앞에다가 공을 두세요. 코 앞에다가. 왼쪽 발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컨벤셔널 스윙처럼 왼쪽에다 두고 쭉 가서 오는 스윙이 아니라, 가운데 뒤로 바로 빠지는 스윙이기 때문에, 뒤로 바로 빼는 스윙이에요. 그래서 그 옥스윙을 이렇게 배우실 때, 아, 이거는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쭉 하고 이게 편해요. 그냥 이렇게 아주 뒤로 쫙 빼는 게 편해요. 뒤로 빼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그냥 뒤로 잡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드리는 거니까 그냥 따라하세요. 우리 그냥 50분만 따라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50강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뒤로 팍 뒤로 팍 그냥 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옥수인데 공의 위치는 바로 코 앞입니다. 그리고 스탠스는요. 어, 제가 나중에 50강이 끝나갈 무렵에는 굉장히 넓혀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어깨 안에 발 양발이 들어갈 정도. 그냥 컴팩트한 느낌. 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어깨 너비라고 하는데 그 어깨 바깥쪽에 그냥 발끝 너비도 맞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드라이버도. 드라이버도. 왜냐면 그래야 컴팩트한 스윙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립은 제가 그립에 대해서 따로 지금 이 다음 시간에 레슨을 진행을 할 텐데 그립은 이제 여러분들 스트롱 그립이나 훅 그립으로 잡으셔야 돼요. 근데 그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스트롱 그립은 어 핑거 그립을 말씀드려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스트롱 그립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어, 아직까지 제가 핑거 그립, 팜 그립에 대한 설, 소개를 안해 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해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트롱 그립. 그래서 쫙 돌려 잡아 가지고 위에 이 너클이 뼈가 좀 보일 수 있는 그 정도로 잡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뭐 인터락킹 그립보다는 이 오버래핑 손을 좀 이렇게 손가락을 덮어서 잡는 이 그립이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어드레스는요 똑같아요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른 어깨 밑으로 이렇게 서는 거고 그다음에 정렬은 뭐 지금, 어, 지금 코스 정렬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고 그냥 매트에 맞춰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놓고 공 가운데다가 두고 채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딱 그냥 어드레스를 하면 돼요 어깨 밑으로 떨어지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뭔줄 아세요? 평소에 왼쪽 발에놨을때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스퀘어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가운데로 오면 이렇게 손을 그대로 가지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페이스가 열리죠. 그기서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던 걸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놓으시면 안 되고 약간 닫아 놓고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열린다고 여는 게 아니라 약간 클럽 페이스를 타겟이 볼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잡는 거예요. 잡고 만드는 건눈 가리고 아웅. 절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돌려놓고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 약간 떨어뜨리고. 어깨 약간 떨어뜨리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이분하게, 수평하게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등 모양 할때 이렇게 오리공댕이 만들어라는 분들이 있는데, 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위아래로 힘쓰는 건 되게 좋은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PGA 매뉴얼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뭐 컨벤셔널 스윙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한다라기 보다는, 어 다이나믹 밸런스 그러니까 어떤 그 체중이동 개념보다는 다이나믹 밸런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다이나믹하게 밸런스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한 건 에스 레틱 포지션이에요 운동 준비 운동할 때우리막확 막 복싱 할때 이렇게 하고 야구할 때는 이렇게 하죠 이게 제일 치기 좋은 자세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골프를 치기 가장 편안한 자세로 둬야 되는데 엉덩이 에다팀딱 이렇게 주고 그러면 이건 뭐 완전히 힘 잔뜩 들어가고 막눈 커지고 막 그러죠 그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섰을 때. 등이 이렇게 구분 분이 있어요. 이렇게 펴진 분도 있지만, 이렇게 등이 구분 분은 숙였을 때 그대로 구분 상태로 잡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숙였는데, 뒤에서 막그 코치가 와서 등 짝짝짝 때리면서 피세요, 피세요 하면 이런 분이 이렇게 하잖아요. 힘 절대 못 써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굽어 있다라는 분들은 그냥 구분 상태로, 내가 잘 펴져 있다라고 하면 그냥 펴진 상태로 잡는 게 가장 좋은 셋업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그 셋업을 하고 어깨너비로 벌리고 확 늘어뜨린 상태에서. 옆에 약간 어깨 떨어뜨리고 그리고 백스윙을 안쪽으로 뺀다고 그랬죠 그냥 바로 제가 옥스윙이 뭐예요 설명 드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빼고 우측으로 본 느낌 땅 때리면 우측으로 출발을 해서 돌아 들어오는 게 옥스윙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어 3개월 후에 여러분들 모습이죠 따라만 하시면 그래서 셋업은 이렇게 할 거니까 뭐 그리고 많이 때려 보세요 지금은 그 백스윙 그런 거안 배웠는데 약간 팁을 드리면 백스윙 할때 손을 절대로 이렇게 뒤집는 동작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옥스윙 하면 죄다 푸시 슬라이스 납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뒤로 빼는 느낌. 이렇게 위아래로 꺾는 게 아니라 뒤로 젖히는 느낌. 오른손을 뒤로 젖히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우리가 뭔가를 딱딱 때릴 때, 이렇게 딱딱 때릴 때, 이렇게 해서 때리지 않아요. 이렇게 때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뭐 우리가 먼지를 털 때도 작대기를 주고 이불을 털어라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털지 않아요.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오른손 위주. 그냥 뭐든지 옥스윙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것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 보고 아유 그냥 이병옥이야 바로 제 끼리야 때리랴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는 게 옥스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꿈과 희망을 드리고 현실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금 보세요. 이렇게 툭 때렸는데 2 0 구나 더 세게 볼까요? 딱 보고 그럼 제가 슬로우 모션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은 셋업밖에 안 알려드렸지만, 옥스윙. 자, 측면에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셋업 한 상태에서, 안쪽으로, 하나. 이렇게 쭉 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손목이, 오른 손목이, 요렇게 젖혀져요. 요렇게 젖혀져요. 그러면 머리도 따라가죠? 따라가죠? 요 정도만 가면 돼요. 그럼 이때, 딱 젖히면 팔꿈치가 딱 붙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냥 손목 오른손으로 딱 때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왜냐면 지금 우측을 바라봤잖아요. 엄청 바라봤죠? 그냥 이쪽에서 그냥 딱 볼기짝을 때리면 공이 우측으로 날아가는 것 같지만 얘가 돌아 들어와요. 왜? 공이 내 스탠스보다 바깥쪽에 있으니까 또 여기에서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바로, 바로 손목을 젖히면서, 젖히면서 몸도 같이 가긴 가요. 이렇게 가요. 이때는 어깨가 막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옥스윙은 컨벤셔널 스윙처럼 어깨가 떨어지지 않아요. 왜? 채를 들어 올리지 않으니까. 옆으로 가서 쭉 가가지고 빵 때리고 그냥 가게 놔두는 거예요자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옆에 보고 바로 젖히고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 우측으로 출발하다가 마지막에는 싹 돌아 들어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아주 가까운 미래의 모습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이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늘은 셋업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옥스윙이 컨벤셔널 스윙과 가장 큰 차이점은 셋업과 백스윙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잘 따라하고 계실 거예요. 뭐 이제 시작인데요. 뭐. 어,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화이팅입니다.